안녕하세요. 윤사장입니다. 어, 내 책을 내고 싶은 작가님이시거나 아니면 소규모 출판사인 경우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어, 지원사업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 창작자랑 출판사 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출판사가 비중이 어 의외로 출판사보다는 개인 창작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 창작자분들 중에서도 어 지금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어, 이번 기회를 어, 놓치지 말고 잡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음, 개인 창작자분들이 이 지원 사업이 좋은 이유는 솔직히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쇄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접 다이렉트로 작업할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출판사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 알아들 수 있는 인쇄소가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인쇄소를 다이렉트로 만나기 때문에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인쇄해서 해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주체자가 서울을지로 인쇄소공인특허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름에서 딱알수 있잖아요. 서울을지로라고 딱 나오기 때문에. 음, 지원 그 대상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서울 소재 출판사이거나 아니면은 서울 거주를 하고 있는 창작자, 작가님들이 서울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서울로 한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단점이라고도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서울에 사시는 분이시거나 서울 소재 출판사라면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20편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작품당 최대 지원금이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이제 자부담하셔야 되는 거고 4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출간 예정인 우수 도서의 인쇄 제작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음, 좋은 그 인쇄 소화 그리고 참, 어, 훌륭한 창작자님들 또는 출판사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원금에서 가장 큰그 파일을 차지하는 게 인쇄비로 어, 소진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일부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디자인 비용으로도 측정이 돼 있긴 하는데요. 가장 큰 비용이 인쇄비로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인쇄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직기간은 음,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예요. 아직 조금 며칠 남았죠. 근데 모직기간이 길지는 않, 않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소재 출판사 또는 서울 거주를 하고 있는 개인 창작자만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음 본인의 그 책이라든지 또는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님의 책이 10월 말까지 종이책으로 출간이 가능한 도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할 때음 전체 원고가 100% 완성된 원고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획안이 있어서 10월 전에는 이 책이 출간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제가 거기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못 외워서 보고 읽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한부, 참여 확인서 한부, 그 다음에 원고 원본 한부. 그 다음에 사본 7부예요.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할때이 원고가 완전 완성원고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획 방향이 정해진 원고가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종이책을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동의서 한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음, 다른 그런 지원사업하고 조금 다른 점은 사본 일곱부가 조금 많은 차이인 것 같아요. 사본을 이렇게 많이 제출하는 경우는 드는데, 음,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꽤 많나봐요. <웃음> 그래서 사본 일곱부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서, 제, 서류가 조금 더 필요한데요. 사업자 등록 증명원 한부랑 어, 출판사 신고필증,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 각 한부씩 추가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음. 아,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그리고 과세 납부증명서 한부가 또 필요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세한 거를 여러분들 도다 받아 적으실 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세한 신청 방법 같은 거는 아래쪽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은 어,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지원 사업이 매우 좋은데 작년에 한번 저희 출판사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지원 사업에 다시 참여를 할 수가 없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쉽지만 이 좋은 지원 사업을 다른 많은 작가님들이나 출판사에게 소개를 해보자 어, 이번 영상을 찍은 거고요. 음, 그리고. 음, 이왕이면 어, 이런 영상을 찍는 김에 작년에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출간된 저희 달꽃 출판사의 책 여름 7일도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어,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소개하고 가면 섭섭하니까 어, 제가 이벤트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여름 7일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어, 아래쪽에다가 댓글로 그여름 7일 읽고 싶다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랑 저희 달꽃출판사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은총 어 10분을 선정해서 어 그여름 7일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